Okay. 애니멀로우 TV a n i m a TV TV TV TV TV TV TV TV TV TV TV TV TV TV TV TV TV TV TV TV TV TV 아아 TV TV TV t 에 TV t 여가력이 v TV TV TV TV TV TV TV TV TV TV TV TV TV TV t v 1000 x 나요 1000X 1000X, 1000X. 네. 저희께 메인왕이 1200X거든요 네. 그래서 이걸로 한번 교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, 일단 이 제품은 어, 어. 사실은 외부 여하기 중에서는 좀 추천을 드려요 이거 왜 추천 드리냐면 어, 일단 출수구 크기도 커요 이거는 아, 입수구 크기가 크고 출수구는 작은데 일단 고토부키 거 자체가 기타 뭐 QQ나 뭐 이런 것들보다 모터 파워가 셉니다 굉장히 좋아요. 예를 들면 여기 한번 보실래요? 이렇게 날아가는 어... 엄청 세거든요 그래서 좀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좀 좋은 여가 효율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보토복기좀 추천드려요 얘는 특이하게 양쪽으로 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앞뒤 이렇게 돼있거든요. 여기 손잡이에요 보이시나요? 이렇게 해서 그게 열리고요. 얘 제가 옛날부터 많이 썼었는데 억지로 하면 이것도 장기긴 장기인데 여기서 물 새거든요. 이거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. 내부 여기는 항상 억지로 닫으시면 안 돼요. 아, 됐다. 네, 기본 여가제가 있어요. 이집서로 갈게요. 얘는 활성산도 들어있어요, 기본적으로 이건 어. 딴 곳에 쓰도록 할게요 이제 아카칼은 솜이 있는데 솜은 한 칸을 제거하고 딱요칸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또, 있, 또 있네 얘는 네, 총네칸이에요 폴리나젤 음. 이것도 있는데 요거 위에 다 네. 있어요 요거제는 기존 어항에 있는 여과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. 저번에 이거 물고기 구출한다고 한번 씻어놓으니까 그렇게 많이 더럽진 않네요 냄새는 흙냄새라고 굉장히 좋습니다 음. 아까 푼거 역순대로 요거부터 잠궈주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잠궈주면 돼요 딱 아, 됐네요 모든 외부형의 공통인데 안쪽에 보면 호수가 들어있고요 이게 입출수구 사이즈가 다릅니다 어항에 들어가는 용이 1925 사이즈고요 출수형이1 6 2입니다 네, 그래서 맞게 세팅을 하셔야 되고요 그 잠시만 질문 네. 그럼 저 메탈 저건 없애는 건가요? 메탈은 출수구는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입수구는 저 계속 저희가 문제가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쉬워요? 아없어지다 보세요. 보통 보기 건 항상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. 1 9 2 5랑162 엄청 차이 나죠. 네. 잘 보여요? 네. 네. 이게 여기 입수구. 근데 입출수구 얘기했는데 어디 기 당연히 여각이 기준 아닐까요? 그거 헷갈리시는 분들 많아요 저도 근데 할 때마다 헷갈립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일단 지금 이 상태에서는 호스를 올려본 다음에 잘라야 되니까 먼저 자르지 않고요 올려볼게요 요거 하고 메인처럼 여기 요 밑에만 딱그 프리필터를 달게요 여긴 띄워놓고 이렇게 파워센 애들은 여기 입수망이로 제대로 안 해주면 고기들 진짜 빨리 다 들어가거든요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냥 빼지 마시고 밀었다가 이면 그냥 톡 빠집니다 보이시죠? 그냥 잡아 끌려고 러면안 빠져요 채드님이 좋아하시는 메탈 감성은 그대로 살아 있을 겁니다 자 전원을 키기 전에 뭘 해야 되냐 뭘 해야 될까요? 물을 채워줘야겠죠 이거는 펌프가 있어서 웬만하면 일단 입으로 빠는 걸안 해야 될 텐데 그거 안 되면 입으로 빠는 게 가장 빠릅니다 이렇게 보시면 물이 빨려 들어오는 게 소리가 들리시죠? 어, 예, 예. 보이시나요? 예로로그렇게오 예. 음. 세요 네. 거의 수류모터 필요 없겠는데? 네. 물을 좀 채워야겠죠? 네, 물 채워야 됩니다 확실히 그 기존 QQ1500보다 어떤 것 같아요? 출수량은 진짜로? 진짜 확실히 다릅니다. 엄청 세요. 진짜 세죠? 일단은 환수할 때 소리만 들어봐도 아는데 네. 이렇게 물이 조금 빠졌을 때저 소리가 확실히 다릅니다. 음. 진짜 된대요? 네. 예, 예. 진짜 저 남미 메이너왕 환수할 때그 소리처럼 그 소리. 그냥 네. 다 채워지는 거 같은데 이번에 폭탄 맞았을 때 어떤 고기들이 죽었죠? 네? <웃음> 예? 어, 아 질문하신 거예요? 네. 예. 네. 뭐 골든 밥은 예. 로치들, 콩고테트라 로치, 대부분 콩고. 죽고요. 그래도 약간 큼직큼직막한 애들은 남아 있어요. 고세만이만 살아남았네요. 글라스켓 몇 마리야? 네, 글라스켓 몇 마리랑. 그리고 헤테롱올파2 0 마리 등은 거의 다 죽고. 골든바브다 죽고 그게 다 죽었어. 자이언트 다녀. 네, 네, 그다 죽고. 자 이제 어 이제 여가기를 교체했는데요. 장비에 좀 약간 이상이 있을 때있는걸를 감지했을 때는 좀 빨리 이렇게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쵸? 네, 저희처럼 네. 네, 실패하지 마시고. 네, 저희처럼 네. 또 실패하지 마시고 또또 또 정전까지 와서 네. 저희가 이제 좀 실패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게 좀 안정화가 되고 여가력이 좀 약간 또 좋아진다 느끼면. 또 나머지 그 종류들을 또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주기적으로 수초와 업로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애니멀로TV의 테드! t 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! 애니멀로TV